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용입니다. 이 테스터기는 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GD128이라는 모델로 소개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8,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런데 모델명이 살짝 다르네요. 이 제품은 저희가 원공장에서 직접 가지고 온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와 비슷하고요. 만원짜리 멀티 테스터기에 비하면 비싸지만 50만원대 전문 테스터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편리한 기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제품 구성은 본체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같아요 리드봉 온도 센서 케이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품 사용법 위주로 자세하게 꾸며 볼게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멀티테스터 사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rue RMS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인파를 적분해 실력 값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교류 전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요. PWM 회로의 듀티 사이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APO 버튼을 누르면 테스터기는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누르지 마세요. 리드선 연결 방법 검은색은 컴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오른쪽에 글자 많은데 있죠. 여기 꽂아주면 돼요. 왼쪽에두 단자는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측정 모드를 선택하면 리드선을 어디에 꽂는지 LED 램프로 알려줍니다. 오토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에서는 전압 저항 통전이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저항을 측정해 볼까요 5 0 k 로옴이 나오네요 dc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3.6 v 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류 전압을 측정하면 전압은 물론 헤르츠까지 측정됩니다 한국은 220 v 60 h z 츠 입니다 전압 저항 통전 테스트를 수동 모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토 모드만 사용해도 될거예요 수동 모드로 다이오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측정해 볼까요? 네 다이오드 측정이고요 2.5V 정도 나옵니다 1 5에서 3V까지가 정상입니다 다이오드에 불도 들어오고 있죠? LED에 보이시나요? 다이오드 모드에서는 트랜지스터와 IGBT의 손상 여부도 알수 있습니다 0.3볼트가 나오죠. 정상 부품이고요. 0볼트가 나오죠.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쓸 일이 없지만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컨덴서 측정입니다. 리드봉을 컨덴서의 극성에 맞게 접촉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컨덴서에 표기된 용량과 오차 10% 이내라면 정상 부품입니다. 밀리볼트, 미세전류를 측정하는 모드인데요. 제 몸에서는 10밀리볼트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 밀리볼트는 측정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헤르츠, 주파수와 듀티 사이클을 측정합니다. 듀티 사이클은 주파수를 적보는 값으로 전력의 비율을 뜻합니다. 가정용 교류 주파수는 사인파이기 때문에 60페르츠 50%라는 듀티 사이클이 나옵니다. 듀티 사이클, 어렵죠? 앞에 보이는 건 PWM 신호 발생기입니다. 위에가 주파수고요, 아래가 그 신호가 차지하는 면적, 점유비라고 나 있죠? 점공빈가? 듀티 사이클입니다 한번 주파수를 변형시켜 볼까요? 7 2 정확히 측정되죠? 지금 듀티 사이클이 47%입니다 높이면 같이 높아지죠 낮추면 같이 낮아지고요 이게 바로 듀티 사이클이고요 뭐 자료 화면 같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 모드입니다 리드봉을 빼고 온도계를 꼽았습니다.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섭씨와 화씨 온도가 함께 출력되고 있습니다. 섭씨 9도 화씨 48도. NCV 라이브. 비접촉 전압 측정을 의미합니다. 주택이나 캠핑카 전기공사를 할때 필요한 기능이고요. 센서를 센서예요. 센서를 전기가 흐르는 데 가까이 대 볼게요 소리가 나죠 전기가 흐르는 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NCV 라이브 모드에서는 빨간색 리드봉을 이용해 교류 전기 라이브 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고요 예, 네. 교류에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꽂은 이 단자가 라이브 단자예요 활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암페어 측정. 테스터기로 최대 10암페어의 전기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 12V 제품의 이 기능을 사용하면 테스터기는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는 10암페어 이상 흐르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터리에 모터를 연결하면 모터가 돌아갑니다. 전류는 배터리에서 나온 전류가 테스터기를 통과해서 모터까지 가도록 테스터기를 직렬 연결해주면 됩니다. 캐스터기 빨간색을 배터리 플러스에 그리고 까만색으로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터는 0 2 7암페어의 전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홀드 버튼입니다. 눌러볼까요? 홀드를 누르고 띄어볼게요 값이 변하지 않죠. 홀드 버튼은 측정한 값을 화면에 고정시킬 때 사용합니다. 한번더 누르면 풀립니다. 레인지, 측정값의 범위가 변합니다.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면서 눌러볼까요? 점의 위치가 변하고 있어요. 별로 생활할 일은 없겠죠? 셀렉트 버튼 교류와 증류 중에서 측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교류 DC 증류 그런데 이 제품은 오토기능 있는 제품이에요 아마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맥스와 맨이 있는데요 측정값의 최대값과 최저값을 알려줍니다 해볼까요? 눌렀고요 맥스값 214.7V, 미리멈값 214.5V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멀티테스터기의 모든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설명은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멀티테스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